러이크라똥 축제에 가를 건데요 제가 치앙마이에 온 이유기도 하고요 기대를 품고 가보겠습니다 와 많이 보인다 생각보다 많이 띄웠어 우와 These are the taste that 너무 예뻐요 생각보다 오기, 오기. 오기. 이게 하나, 둘, 셋 하고 와 올라가는 게 아니어가지고 기대했었던 감동은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좀 뭔가 계속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아서 신박한 경험이긴 해. 반디불리떠 있는 느낌이야. 한번 정도는 와서 볼만 한것 같은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